한 고객분께서 제작 의뢰를 위해 직접 원석을 구해서 보내 오셨습니다 토파즈, 투어멀린, 문스톤, 오팔, 스타 루비까지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원석과 함께 손수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그려 보내주셨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면 저희 쪽에서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의뢰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았고요 스톤들이 지금은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타루비라고 해서 삼선이 교차하는 아스테리즘 특수효과를 갖는 루비의 변종입니다. 예전 7,80년대에 이 스타루비 합성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사용 빈도가 상당히 드문 스톤입니다. 어, 이 스톤은 투어멀린 중에서도 바이컬러 투어멀린 입니다. 흔히들 그 수박 색상과 유사하다고 해서 워터멜론 투어멀린 이라고도 하고요이 어, 스톤은 아마도 투어멀린 종류 아닐까 싶고요 정사각형 스톤은 루비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이건 유백색 문스톤과 뭐 토파즈 인것 같기도 하고 아쿠아마린 느낌도 나는 오버쉐입 스톤 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오팔을 보겠습니다. 물방울 스타일의 캐보션 커팅으로 된 오팔입니다. 그 오팔 특수 효과 플레이오브 컬러가 잘 드러나는 제품이고요. 어, 오팔은 라운드 캐보션도 하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 역시 특수 효과가 잘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캐드 작업으로 들어가서 그 스타루비나 오팔 같이 캐보션 보석은 연마면이 있는 일반 패싯 보석과는 다르게 그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 스톤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그 디자인을 할때 측정된 크기보다는 살짝 크게 난치 프레임을 짜야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그 에메랄드 컷으로 연마된 바이컬러 투어멀린의 경우는 패싯면이 있기 때문에 발물림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난집을 디자인할 때난발을 조금 두껍고 원래 고정을 시켜야 하는 난발의 길이 보다는 좀 길게 쉽게 말해서 라운드 난집 보다는 난발을 길게 디자인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방울 캐보션의 경우는 오벌 캐보션과 마찬가지로 원래 측정된 크기보다 좀더 크게 난집을 만들어 주고요 물방울난집은 또 디자인하다보면 이게 필렛이 잘 안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오픈 서페이스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잘라서 미러를 해주고 면을 합쳐주면 뭐큰 문제없이 난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난집에다가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서 삼각고리를 달아주면 물방울 캐보션 난집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제품이 지금 출력이 된 모습인데요 요번 디자인은 크게 복잡하거나 난발이 아주 가늘게 뭐 촘촘하게 디자인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력물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라서 하나하나 출력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게 주물 단계에서 잘못을 확인해서 다시 출력을 하고 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어, 어차피 저의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의를 갖고 출력물을 봐야 합니다. 제품 완성된 모습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더운 여름철에 파스텔톤 유색석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스타루비나 오팔 같이 캐보션 보석도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약간 올드한 느낌을 주는 원석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구요 이번 제품들은 스타일이 심플한 편이고 뭐 메인 스톤이 뭐 하나하나 두 개씩만 들어간 기본형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들 건품은 일단 스톤 발물림이 잘 되었는지 캐보션보석이면 에폭시 본딩이 잘 되었는지 내구성을 기본적으로 건품 하구요 스퀘어 보석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 남발의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서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제품은 고객님께 잘 전달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